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받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추천해주셨던 게임 중 하나죠 킹피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킹피스를 계속할 건 아니고 한번 어떤 게임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만약에 재밌으면은 계속할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킹피스 들어와서 느낀 점이라고 하면은 어... 뭐는 게임이지? <웃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음 근데 뭐 사람들마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나도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물로 이런 열매를 하나 주셨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있네 너 정말 이 열매를 원해? 이 열매 먹는 걸 원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열매 안 좋아요? 먹지 말라고? 먹지마 절대 먹지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샹크스를 팔라, 팔려 했을 때도 팔지 말라고 하셨던 거. 하지만 좀 팔았죠? 같은 겁니다! 먹는다! 야! 나르니 말안 들어. 나르니는 말안 들어. 시트렁말안 들어. 음. 일단 스킬이 생겼는 뭐가 하나 생겼는데? 오, 뭐야? Z. 뿅! 오! 오, 폭포. 오, 멋있어. 일단은 퀘스트 하나 받고 여섯명 죽이고 오자. 아! 하... 아!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퀘스트도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걸할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 자 둘러봅시다 어어 어, 상점이다 5천원에 카타나 아 죄송해요 제가 5천원이 없어요 <웃음> 여긴 뭐지 25만원에 25만원 또는 1잼에 아. 열매를 사는 곳이구만 여기가 하지만 난둘다 없지 그러면 새로운 곳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어? 다른 곳나 지금 굉장히 강력한데 이거 누구든 나한테 덤비면 다 죽어 다 터져 나한테 폭죽하고 다 터져 어? 일단 스탯을 올릴 수 있으니까 스탯도 좀 올리죠 그렇죠올 파워 온 좋았어 나의 스탯은 뭐든지 풀 파워 프루츠다 얍! 봐라 얍! 안돼 내건데 얍! 이게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네 얍! 얍! 얍! 일단 다행히 저는 데미지 안입어요 얍! 약간 폭발이라서 터지면서 나도 데미지 입을 줄 알았거든 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음, 디바 옛날 궁처럼 자기도 데밀게 입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네요.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이 퀘스트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왜 얘밖에 없지? 왜 다른 곳, 다른 곳이 없지? 뭐라? 다른 퀘스트 하는 곳 어디, 어디 있지? 따, 따, 따, 다른 퀘스트. 심렙? 이게 3렙인데? 야! 심렙까지 해야 된다고. 너무한 걸. 심렙까지 해 보자. 어, 그래. 뭐 심렙 뭐 금방 달성하겠지. 음. 뭐 심렙 쯤이야 기본 기본이지. 금방이지. 아,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괴롭히지만 않으면은 금방 찍어. 자꾸 막어 내거 뺏어 가려고 하는 거 같긴 근데 이거 안 뺏기면 뭐 금방 찍어. 음. 야, 오케이. 오, 큐케 내려가서 달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가자. 야, 내 거. 도망가는 척 잡는다 오케이 좋아 일로 가는 척 아아 아내거 가는 척얍 오케이 아무도 내컨트롤을 따라오지 못해 하핫 <웃음>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은요 제컨트롤을 따라오지 못해요 한번 어방을 방해해 보시지 우리 여러분들이 방해를 한다고 해도 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얍 한마리 얍! 어, 어라. 괜찮아 여기있어 또있어 또있어 오케이 두마리 얍 세마리 얍 네마리 얍 다섯마리 가는척 얍 오케이, 네 어. 가는 오케이. 우 좋아좋아 <웃음> 괜찮아 가끔은 뭐 놓칠 수 있죠? 어 저도 뭐.. 사람인데 어 뭐야 메로메로 열매인가 방금 거 혹시? 하트 나오면 메로메로 열매기잘 모르는데? 형 뽁뽁 쓰레기야 나도 알아 근데 있는 열매가 이거밖에 없는걸?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이거 하나뿐인걸? 어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아주 오래벨이야 어. 야, 열매를 바꾸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열매가 문제일 수도 있어 열매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 이거 열매 그럼 열, 열매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받아보자 다른 것도 한번 써보자 음. 뽑아야 한다고? 백랩 돼야 돼요. 아파트에 들어가요. 밖에 없어요. 파란 건물? 여기? 여기인가? 어? 뭐야? 뭐지? 어 어어 어, 열매 바꿨어 왜 마그마가 됐지 근데 나 비빔 열매 눌렀는데 뭐지 어어 어? 돈이 없어 돈, 돈이 없어 더이상 못사 뭐지? 어 뭐야? 이건 뭐야? 어? 아 이게 메르메르 얼마 혹시? 한번 아, 보자 한번 가서 써보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오 메로메르 메로메르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마그마가 마그마에서 메로메르만큼 흙을 하고 괜찮아요 어 원래 여러분들 가끔은 어 흙으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평생 어 나쁘게 사는 것보다난 차라리 흙으로 사야겠어 근데 여러분들 저 하면서 계속 느끼는게 있어요 그... 이거 언제 레벨업 다해요? 이거 언제 심0렙 지고?